대한민국의 창업시장의 역사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드라마 왜 봅니까? 역사드라마를 보는 것은 지나온 역사의 사실, 팩트를 통해서 현실을 반주하다는 거죠. 현실을. 때문에 저는 창업시장 역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단,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났는데요. 창업자들이 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창업한 30년 이상 하신 사장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사장님. 가게 문 열자마자 돈이 넘 쿨채 들어오기라도 하듯 이런 좀 호경기 시절이 언제였습니까?라고 오래 하신 창업자들에게 여쭤보면 한결같이 야 그래 한 88년도에서 90년대 초이 정도가 아닐까요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90년대 초부터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상권에 나가면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때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주요 시장 동향, 주요 시장 변수가 뭐가 있었는지 저는 88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부터 소위 외국계 라이센스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뭐 웬디스, 하디스, 맥도날드, KFC, 퍼파이스 이런 미국의 패스트우드 브랜드 가장 먼저 한국 시장의 노른자위, 노른자위 상권 입지를 점유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놀부 같은 한식 프랜차이즈가 태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그렇다면 가장 잘되는 사업은 뭐였는가? 보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패스트우드 브랜드, 가 가장 상권의 중심 호황 아이템 중의 하나였고요. 또 일본에서 건너온 도토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덴 같은 원두 커피 시대가 다방 커피 시대를 밀쳐내고 새로운 커피 창업, 카페 창업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었던 이런 시대였죠. 그리고 호프집, 즉그 당시에는 먹자 사업과 또 하나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소위 말해서 헌트 브랜다노 같은 중저가 캐주얼 위루가 가장 호황업종이었습니다. 이런 호황 아이템들이 90년대 터널을 지나서 2000년대 그리고 2010, 2020년대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어, 저는 90년대 초반에서 97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경기로 보면 상당히 상상 상승기였죠. 이때 건설 부동산 경기가 한 몫을 톡톡 했는데요 다름 아닌 1기 신도시라고 할수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1기 신도시가 첫 삽을 뜨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신도시 산, 상권이 개막했던 시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상권, 창업자들은 신도시 상권, 아파트 상권으로 갈까? 구도시를 지킬까? 때 창업시장 아이템 동향을 보면 창업시장에서는 명태일기생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명태일기생들은 그 당시에는 전체 명태생들 중에서 거의 7,80%는 재업 보러 갔지만 한 2,30% 소수만 창업시장을 놓고 했었고요 이들의 창업시장 아이템 선택법은 1번 좀난복이 좋고 그럴싸하고 좀 스트레스 절 받으면서 직장생활보다는 그리고 알토론 같은 내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생활보다는 그래도 좀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니즈로 했던 대표적인 아이템이 CVS 뭡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때 시 시작한 편의점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4만 5천개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SPC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리고 이랜드, 그 다음에 빵집, 재화점 그 당시에 고려당,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같은 브랜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식 프랜차이즈 오진권 회장의 놀부가 런칭했던 시점이죠. 그리고 커피 시장은 이 원두커피 시대가 고급커피 시대 고급 패브릭 소파 딱 두고 친해져나 마음대로 했던 야 요즘처럼 휴대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뭐 시티폰 정도 나와 있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패션이 떴고 자파시장이 열렸던 90년대 중반. 하지만 이 90년대 중반은 1997년 말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임창열 경제기획원 장관이 TV에 나와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다름 아닌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550억불, 그 당시 돈으로 60조를 지원받았던 대한민국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났던 i m f 시기죠 이 IMF 시기, 참 97년 말에서 99년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이 사실은 경기 상승기에서 경기가 급락 곤두박질했던 시기죠. 그 당시에 제가 어, MBC 일밤팀하고 같이 대한민국 시리에 빠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희망찾기 합시다 라는 컨셉으로 MBC 일밤의 신동엽 신장기업을 컨설팅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국가부도사태라고 하는 경기금락 하강기에 대한민국 창업시장은 다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창업시장은 이 경기금락기에 오히려 조물주의 건물주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IMF 시대에 대박을 친 아이템도 나타나기도 했죠. 뭐 저쪽 제가 일산 이그 당시에 1등 상권이었던 주염녀가 황간의 호떡 같은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800개로 오픈하는 이런 기업을 통하기도 했고요. 신동엽 신장기업에 출연했던 그 당시에 자몬동 풍년집 숯불 소갈빌사는 소갈빌사 같은 이 창업자분은 정말 5천만원 창업자가 조물주의 건물주로 등극하기도 했던 게 IMF 시대입니다. 이런 IMF 시대가 하염없이 갈것 같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런 IMF의 길이나 같은 아이템도 있었지만 또 이런 대형 건설사가 부도나기도 했고 대우자동차 같은 여러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무너지기도 했던 이 IMF 시대 이 불안은 뭐 오래갈 것 같았지만. 2000년 들어서 불과 한 2년 정도 기간 내에 IMF가 완전하게 해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반등세가 일어났던 게 사실은 2000년 밀레니엄 시대였죠.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 이 부분은 창업시장이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던 시점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IMF 시대를 겪고 나서 창업시장은 반등세, 저는 반등세라기보다는 창업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때 나왔던 게 다름 아닌 사실은 홈쇼핑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전자생활 상거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가 어떻게 보면 대형 할인마트가 대대적으로 득사하기도 했던 대형 할인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만 이제는 2 0 0 0년대 들어와서 대형화 전문화를 내세우는 이런 대형 할인점이 전성기를 구가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는 쫙 상승 곡선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이때 월드컵 특수도 있었습니다만 창업시장에서는 5일제 근무라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뭐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삼성동 음, 이런 무역센터 인근에서 저희 회사에서 직영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금요일 불금시대가 아니고 불목시대가 열렸던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26일 영업이 아니고 한달 22일, 23일 영업이 시작됐던 게이 무렵이라고 볼수 있겠죠. IMF 시대의 창업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5,6천만 원의 창업시장 시설을 적게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실속 창업이 지배를 했다면 2000년대는 화려한 창업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프랜차이즈, 규획형 브랜드가 많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2007년 미국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008년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경기는 다시 곤두박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조금 2010년대를 되삭겨 보면 2010년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이 정말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들도 있었죠. 2014년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다름 아닌 4월 16일 2014년 세월호죠.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2016년에는 김영란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고 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파동이 갑질 일어났던 것도 2017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2019년 말 코로나, 2020년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창업시장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사이클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까지는 쫙 상승 무대, 인생이나 사업이나 상권이나 브랜드나 아이템이나 상승곡선,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오를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반드시 정점, 봉우리에 이르게 되죠 이 봉우리에 이르게 됐던 시점이 97년 말이죠 97년 말부터는 급락하게 되는, 2000년까지 급락하게 되는 이 i m f 시기의 곤두박질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곤두박질 시대라도 이런 위기라도 기회는 있다 라는 학습효과를 겪게 했던 게 IMF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쫙 상승하죠.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있었고 하지만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곤두박질하게 됐던 그리고 2020년 코로나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불황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을 제대로 밀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창업시장에서 그 위기 속 기회 찾기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체계적으로 밀착 분석할 필요가 있는 이유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기 때즉 호환기 때 창업자 전략 불황기때 창업자 전략 호황, 불황을 이어가면서 창업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창업자는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요. 동시에 저는 불황기일수록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 찾기는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최근 2020년 지금 중반입니다만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2020년 하반기의 키워드를 대략 한 12가지로 제가 1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악재 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 코로나 악재 시기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고 얘기할 만큼 창업시장에도 이 악재가 깊어지고 있다 이 악재로 인해서 창업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창업시장은 이 공국과잉이 지배했던 시대죠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공국과잉이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공국과잉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시장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폐업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업 당사자들은 폐업 이후에 재기, 폐업 이후에 재창업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하는 창업자가 늘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들은 팽창시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히려 수축시대 최근에 홍성국 선생이 쓴 수축사회라는 책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수축경제에 맞게 실속 창업을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속 창업이라고 한다면 좀돈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 쓰는 창업보다는 오히려 1인 창업 나홀로 창업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주는 가치는 나홀로 소비죠 1인 고객이 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몰린 소비 지금까지 500개의 대형 할인마트 시장이 있고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 쇼핑몰이 대한민국 시장을 한동안 주도했습니다만 이러한 몰링 소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시대에 대박을 터뜨린 시장은 다름 아닌 언택트를 내민 홈쇼핑 시장 아니었습니까? 홈쇼핑 시장 다 대형 자본이었죠. 저는 이 대형 자본이 휩쓸고 있는 이 홈쇼핑 시장과 유사한 오히려 비대면 쇼핑 시장을 창업자, 소상원들,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최근 푸드트럭 공유주방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의 로망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외식업 시장이 이미 공급 과잉인데 또 푸드트럭을 통해서 음식점 사장님들과 경쟁하게 하는 동시에 공유주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죠. 열심히 공유주방에 주방 많이 설치해 놓고 배민 통해서 배달 사업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 공유주방 푸드트럭 사업은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격하게 공감하면서 달려가서 어떻게 보면 호흡하지 말아야 될. 이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요즘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인터넷, SNS, 유튜브 시장은 더 급팽창합니다. 동시에 창업자들의 꿈도 눈높이 교정을 좀할 필요 있다. 이제는 창업자들의 꿈이 부자가 아닙니다. 리치맨 아닙니다. 부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은 부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창업자가 행복한 창업, 창업 행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가 대한민국 2020년 지금 중반기, 하반기 시장을 지배하리라고 예측합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팀 김상훈 소장의 언택트 창업 강의실 1타잘 들으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예 이제는 창업시장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창업통 김상훈 소장은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창업 강의실을 통해서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을 앞두고 궁금해하는 기존 창업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업종 전환 재창업 아니면 성과 창출 마케팅 전략이라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의 언택트 창업 강의실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궁금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